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갈기가 이게 찢어버리겠어 니노!! 아슬리아마 오지 마세요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전화 무적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전화 무정육팔 이겨 나가신다. 아나이조랩들안 비켜? 육파이 거상자! 어떡냐어떡냐 이제 나를 막을 자 누구냐? 전개라! <웃음> 아 어? 뭐야 이거? 야! 야야야 너 뭐야? 너 누구냐고? 야! <웃음> 음 뭐야? 나 육팔이야! 나 땅콩도 잡은 육팔이라고 당장 기를 비켜라 그럴 순 없지 그래 좋다 그렇다면 절투다육팔리곧딱지 하!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 <웃음> 아, 간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<웃음> <간다>, <웃음> 고작 그거냐? 으! 응!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어, 어, 내 코딱지가 왜안 먹히는 거야 이거? 안 되겠어. 나와라! 인질 사냥꾼이! 아 불태워버려라, 씨아! <웃음> 하하하하하하! <웃음> 어, 어, 어, 어? 어? 어? 이 어떻게 된 거지? <웃음> 아우 따뜻해. 야, 이 어떻게 따뜻해? 야! 쳐라가면뜨릴게 야, 있다! 너도 데미지는 있겠지? 하하하! 야, <목소리로> 야! 야! 야! 야! 야 이젠 내차례인가건다아 <목소리로> 아! 하아 아! 아, 아 그만려 <목소리로> 해 줘! 물기를 해 키우는 거야! 으아! 살려줘! 살려줘! 살려줘! 제발 좀 살려줘! 아아아 <목소리로> 어?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내가 레벨이 너무 낮았던 거야 안 되겠어? 다시 레벨업 좀 시켜야겠어 이놈들 어디 있느냐 어 공돌기 야! 레벨업 좀 하자 이 이블이 그만 야 너가 아 이렇게 죽어좀 좋은데 아 일로와 나이 재물들 레벨업 좀채 들어가자 이번에는 두파리 코딱지로 잡아볼까? 놈! 어! 얍차! 아차아차아차 좋았어! 잘한다! 아이고! 잘한다! 거기서! 난 공부중을 꼭 잡아야 돼! 해버린 거다 비록 내가 왔다 아! 넌 없애버리러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음 어우 진짜 야왜 멀쩡한 땅을 파고 그래 비로소야 오늘 널 박살내주겠다 니 <웃음> 네 마음대로 하시던가허다이허허 <웃음> <놀� positives> <웃음> 뭐야? 간다! 허허아허아허허허허허아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왜 <놀� Coffee> 너 이제 내 차례인가 나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달기가 이길 찢어버리겠어 이놈 <놀람> <놀람> 아 쟁쟁이 아, 아, 아, 아 오지, 오지 마세요 아,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잡아세요달리버리고어가지마달나기 아주 멋있어+ 아주 멋있어+ 아주 아주 멋어 아주 어 아주 멋어 아주 아아아아아 가사로운 놈, 이젠, 아예 회복 불룩으로 만들어주지. 니가 이게 찢어졌다! 으아! 흐! 유메! 짠! 오! 움직일 수가 없어! 어, 이가 어떻게 지 어디에까지... 어, 누가, 누구야! 누구야! 아, 아니, 다, 당신은, 천사는 포켓몬! 흠! 난 이번, 추! 아! 같이 가요! 어, 완전 개멋져! 완전 내 스타일! 같이 가요! 아아아 아프면 아, 아, 어디로 갔는데 아 여기 꽃향기마 그린데 아 어디 있는 거야 아, 아 저기 계시다 천설의 SCP몬 천천의 SCP몬 들고 <목소리> <목소리> 가세요 차례를 지키셔야죠 아아아줄쓴거예요 이거? 아, 알았어요 아 역시 천설의 SCP몬 치료를 해주시나보군자요어 다 됐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전설의 s c 시피몬이시여아 감사합니다. 전설의 에스시피몬이시오아 참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다음 분. 어 죄송한데 어디가 아프신지 여자친구 헤어졌거든요. 그거는 제가 못 고칩니다 아! 전선의 SCP몬이시여 저를 구해주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발 저에게 그 전선의 SCP몬의 힘을 주십시오 공구력을 꼭 죽여야 돼요 제가 개한테 몇번 죽을 뻔했거든요 도와주세요 어, 제발 좀 아, 아, 저는 그런 걸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만 돌아가세요 아! 제발 좀요! 저에게 힘을 주세요! 제발 좀! 안됩니다. 난 누구를 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난 전설의 SCP 인이니까요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안되겠어. 원래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. 저기요! 제가 사실... 육팔이거든요! 어? 아니... 너그 상처는 뭐니? 사실 저는 SCP 연구소에서 고문을 당해오면서 연구를 받았던 6발이에요. 그런데 이 포켓몬 세계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레벨업을 하는데 이렇게 불쌍한 저를 그냥 내버려두실 건가요? 아... 너무 왠지 저 눈빛... 너무 불쌍한 눈빛. 안 돼. 전설의 SCP 모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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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나봐얘 진짜 야호 신난다 신난다 아 그만 천사 빼고 빨리 가자 갑시다 가자 이쪽에 형+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니 하지 마 삼촌 하지 말라고 음... 야 공부를 해 아, 뭐야 또 왔냐 <웃음> 이번에도 니가 나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단번에 없애주겠다. 내가 혼자 왔을 거 같냐? 형! 저! 이놈!